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결국 지난 5월 25일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중독을 질병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2022년부터 게임중독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방구석 유튜버 하나가 백날 이래저래 떠든다고 우리 권위가 아주 드높으신 who의 표결을 뒤집을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찌되었든간 게임중독이라는 질병은 변함없이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겠죠 뭐 드높으신 who께서 현재 각 각 층에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논란이 있는 이 문제를 단한 명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건 역시 게임중독은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종양과도 같은 수준의 질병인가 봅니다 그렇게 질병화가 강행된 게임중독 질병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일까요 지난 5월 29일 경기도 성남시의 송현초교 사거리에는 하나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바로 성남 분당갑 당협희 위원장인 윤종필이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계보건기구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며 마치 게임회사를 조롱하는 듯한 현수막을 내걸었죠. 참 웃긴 것은 이 현수막이 걸린 곳이 우리나라의 게임과 IT 산업의 메카, 성남 분당지구라는 것입니다. 성남과 분당에는 NC 소프트나 넥슨코리아등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게임회사들이 밀집한 구역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게임회사, IT 회사들의 메카 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현수막을 내건 다는건 본인의 지역구가 어떤 산업으로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 무지한 행동임과 더불어 게임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표파리에 이용하면서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소 위협적인 현수막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게임이라는걸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뉴스로만 그냥 지나가던 학생이 하던거로만 인식하 하고 있던 사람들이 WHO에서 게임중독 질병 이런식으로 걸린 현수막을 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겁니다 이에 인벤에서 해당 의원실을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애초에 의원실에서는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수막에는 WHO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여론을 의식하여 환영이란 문구를 제거한 것이죠 또한 의원실에서는 강경하게 게임 중독의 질병하는 당연히 해야한다면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질병 으로 분류해야한다며 단한 명의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정부와 각 기관이 노력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수막 논란이 있던 이유에는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의 노동조합이 게임 메카 판교 게임이 질병이 되면 성남은 질병특례시 게임수출 4 0조 돌파 kpop 8배 라며 해당 현수막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웃긴건 이거 현수막이 불법이래요 여기 다는거 그냥 대충 느껴지죠 어떤 의도였는지 게임이용장애가 개정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icd-11은 2022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강제적인 집행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 이거 했으면 해주는데 하고 권고를 하는 정도고 이를 받아들여 한국의 시스템에 다시 도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빨라봐야 2024년에서 2 5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선전문구로서 게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게임이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정치적으로 표팔리를 하기 딱 좀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번도 언론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pc방 전원을 차단하여 게임에 대한 폭력성을 알아본다는 등 아침마당에 프로게이머 불러놓고 혹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없냐고 물어보는 등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 청소년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받는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서 미쳐날뛰는 사교육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쉽게 자신의 취미를 가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죠 그런 아이들이 짤막하게나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눈에 게임은 단 1초라도 하는 순간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들며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라며 절대 악이라는 인식들이 지배적입니다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한두시간 동안 게임하는걸 건전한 취미생활과 다를 바 없다고 나가서 축구 한두시간 하는거랑 똑같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모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기성세대와 지금의 학부모 세대들에게는 게임은 그저 아이를 망치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죠 이런 학부모들에게 게임규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who가 지정한 게임을 사회 악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찾아갈 때까지 강력. 완하게 게임을 규제하고 규탄 하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돈도 존나 걷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1%라도 더 오를 수 있도록 좋은데 세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학부모가 여기에 표를 안 던질까요 그 누가 영화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성적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니 규제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누가 표를 던져놔 줄까요 지금 가장 인식이 좋던 매체와 더불어서 사실상 정치쪽에서 힘이 없어서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게임이 결국 그들의 좋은 타겟과 먹잇감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타겟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주 색깔좋은 명분과 확실한 공략층이 있는데 여기에 또 끼어든 집단이 있으니 바로 한국정신의학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게임중독에 대한 다른 논문은 전세계에서 614개로 이중 한국이 91개 논문을 발표하면서 논문 발표수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85개로 2등 미국이 83개를 발표하였죠 그냥 수 자체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인구수 대비 논문수를 생각해보면 유독 한국에서만 많은 논문을 제출하였고 이중 정신의학계에서 작성한 비중이 약 60%로 전세계를 기준으로 정신의학계에서 작성한 논문수 평균이 28%인걸 감안해본다면 유독 한국 정신의학계에선 게임중독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논문들의 90%는 중독 행위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논문에서는 50%가량밖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또한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91개의 논문중 무려 82%가 정부지원으로 받은 논문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죠 물론 단순 수치에 의한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게임 중독에 빠진 선량한 불쌍한 시민들을 구제하고 치료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논문을 작성한 참 의사들 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수치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수 밖에 없죠 게다가 91개의 논문중 게임 이름을 직접적으로 한개 이상 언급한 논문 은 8%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리그오브레전드와 테트리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자료조사를 하는 그냥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이 부족한 상태로 그저 게임중독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만 적 한인 자료조사의 태도를 보인 논문들도 존재하였습니다. 더불어 icd가 전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의학학술지라면 미국정신의학회인 apa에서 발행한 학술지인 dsm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정신질환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발행하는 학술지로서 icd와 접불어서 정신질환계에서는 dsm이 거의 정신질환의 척도라고 할수 있죠 이런 dsm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게임중독 게임이용장애라는 것이 연구와 기타 자료들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who 그러니까 icd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전세계적으로 권위가 드높은 who라면 who를 제외하고 이토록 아직까지 실제하는지 이를 질병화시켜야하는지 많은 논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who는 이를 강행하였고 거짓말처럼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논란거리인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어요 아, 물론, 우리 드높으신 국제기구인 WHO를 감히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수상적다 이거죠. 게다가 WHO의 진단 기준 또한 매우 모호합니다. wlc에서 말하는 게임중독은 게임 통제 능력이 상실되어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게임을 하는 행위를 12개월 이상 반복할시 중독으로 판명한다 해야죠 얼핏보면 그럴듯해보이지만 여기에 어떤 말을 집어넣어도 성립이 될 정도로 너무 모호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을 넣어도 드라마를 넣어도 섹스를 넣어도 다 중독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 있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진단 기준도 없이 이를 밀고 나간다면 결국 의사의 재량에 따라 제각각의 진료 기준이 세워질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분명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이득을 보는 계층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떠올리시게 될겁니다 이거 뭐 합성인지 뭔지 출처를 알수 없는데 세상에 씨발 게임중독을 한의학으로 치료하겠대요 씨발 침등부항으로 게임중독을 치료하겠대요 이게 진짜라면 강 돈벌이에 미친 놈들이고 이게 합성이라면 이런 짤이 돌아다닐 정도로 현 상황이 존나게 어이가 없다는 거겠죠. 게다가 최근 기사에 의하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게임 중독의 치료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국민의 혈세를 200 50억원이나 투입해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을 진행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과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체계 구축이 목표예요 이미 2013년부터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 게임을 4대 해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규제와 억압을 통해 돈을 좀 빨아먹으려다가 실패한 바로 다음 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부터가 who의 대한민국 정부의 입김이 1%도 없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최근에 문 대통령이 게임 업계 주요 인사들을 데리고 스웨덴 순방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뭐지? 왜왜 가는 거지? 이렇게 게임 중독이란 건 결국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누군가에게는 표팔이, 누군가에게는 자식팔이를 할수 있는 철 저하게 이득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한 시간 채 즐기지 못하는 취미 중 하나를 성적이 떨어진다며 머리가 나빠진다며 고민과 근심을 껴안고 누군가는 이 고민과 근심을 돈벌이로 누군가는 이 고민과 근심으로 표팔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질병화한 게 아니라 게임 중독을 질병화한 거니까 홀들값덜지 말라고요. 어쩌라고요? 사람들은 그게 그걸로 받아들일 거고 앞서 보여줬듯이 이미 게임 있고. 중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가 이득을 보고 제일 만만한 산업을 때려잡는 전형적인 양아치 삥뜨기 수준의 여런몰인 게임중독 질병화 저 또한 이를 전세계 18개국의 게임협회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